제가 좀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잠깐 27년 전에 왔다가 이 제가 제 이제 우리 뉴저지로 우리 집사님을 따라서 갔을 때에 그 우리 집사님이 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세탁소예요. 우리 지금 부원사님이하시는 세탁소가 그쪽 동네에서는 가장 그제 첨단 드라이버 출리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카운터 보는 사람이 다섯 명인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일꾼들도 많았고. 그, 그러니까 저녁 시간인데, 이제, 우리 가족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목사님, 가게를 좀 오세요. 거기서 이제 식사로 갑시다. 그래서 그 가게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니까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제 카운터에 계산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카운터에서 이제 돈을 꺼내면서 집사님이 막 이렇게 돈을 했다가, 청바지에다 이그 돈을 이렇게 막 집어있는데 돈이 잘안 들어가요. 하도 이게 뭉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날 식사를 다잘 하고 와서 집에 왔는데, 우리 그때 큰아들이 7살, 6살 아빠, 나는 앞으로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니 그래, 네 꿈이 뭐냐? 아빠는 앞으로 세탁소 한다는 거예요. 세탁소가 절대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애들 데리고 미우 와서 애들 공부 잘 시켜서 우리가 다 꿈이 있는데 이놈이 하루 갔다 오더니 세탁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너 갑자기 왜 세탁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아까 보니까 집사님이 뭐가? 야이 애새끼 눈에도 그 조그만 눈에도 이 돈이 최고야 네? 돈이 최고야 그그 아이도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돈 붙자면 복이야. 그러면 그 아이만 돈이 복일까요? 우리도 돈이 복일까요? 어, 우리는 사주를 못 쓰면서 돈 돈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사주까지 안쓴것 같더라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껏 축복하게 하랍니다. 이미 저는 사랑 남기한 믿음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집사님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고백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라고 물론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 내가 교육해도 안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하여간 주님의 은혜는 어디다 갔다 붙여도 다 주님의 은혜 응? 아무리 속삭여도 주님의 은혜는 또 풀어져 버려. 이게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큰 선물은 은혜은혜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게 지금 은혜라고 하고 축복받아도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 같으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여기서 이곳으로 만족할까? 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까? 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게 하라는 것은 아주 축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이 귀한 믿음에 귀한 식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야곱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이삭과 에서 아버지와 장자 두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의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너 나이가 많아? 너 죽게 될까 는 거야 아, 전례에 따라서 장자 불러놓고 애서 불러놓고 야넌내 집안의 장자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에요. 이 그런데 우리 성경 속에 이삭이 자기 아들 애석이 하는 말이 뭐냐? 야, 너너큰 아들니까 음껏 줄게.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축복을 받게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게끔 하라고 하는. 하라. 은혜는 아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행동을 해야 은혜가 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 좀 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한두번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병좀 고쳐 주세요. 한두번 했을까? 하나님 내 자식 어무 자식 좀 돌아오게 해줘. 감도 못 했을까? 물론 부르짖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큰 소리를 외친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에 난들어오 된다고 생각하는.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살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나 주시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갔을 때근데 오늘 지금 이삭이 자기 아들 애세게 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 없어요 야, 나 너에게 축복할 거야 근데 거절 안돼 거절 안돼 나가서 짐승 잡아와 아버지 짐승 뭐 하려고? 야 자식아 너를 위해서 잡지 말고 둘를 위해서 이삭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참으로 주님을 위한 사역이 있느냐 나를 위한 사역이 있느냐 이분은 전부 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돌아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을 위한 목회냐 아니면 나를 위한 목회냐는 늘 갈림길에서 돌아보게 돼요 때를 따라 주님을 위한 목회라면 성도가 없으면 어때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한 목회라면 저 목회가 속상하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한 내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주님의 길이겠지. 잘못하면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위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왜 오십니까?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왜 오긴요. 주님이 계시니까 오시지요. 맞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와요. 근데 사실은 예배당에 오는 목적은 주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목적입니까? 맞아요. 나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도 예배당이 주일를 범하면 하나님이 혼날까 봐. 그하나님과 아무 상람 나를 위한 거야. 혼날까 봐. 그래도 내가 주일을좀 가야 내 자식이 잘될것 같아. 만약에 저와 사랑하는 기한 믿음의 성들 진짜 주님을 위한 사명, 주님을 위한 목회, 주님을 위한 집사, 주님을 위한 권사기, 권, 권석이라면 시험 들 일이 있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주님을 위한 건데 왜 시험 들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 나왔는데 왜 내가 시험 들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 나온 게 아니라 내 목적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 드는 거지. 진짜 주님을 위했다고 해 한다면 예배당이 왜 마음에 안 듭니까? 진짜 주님을 위했다고 해 한다면 왜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을까요? 모든 기준은 입술로는 아버지를 위한다고 했지만 모든 것은 나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가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저기 계시지만 오늘 때는 아무리 봐도 저 권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 장모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아무래도 저건안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을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 과연 주님을 위한 목회냐 나를 위한 목회냐 이거 분명히 안 된다고 러면핍박과환란이 나한테 찾아오는데 근데 성경에 많은 믿음의 정도로그 길을 갔는데 그렇잖아요. 아 이게 고민이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지혜를 짰어요. 저도 우리 양직교회에서는 초신작은 모르겠지만 집사부터는 시험 들으면 신방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성노들이 아 시험 들었으니까 신방 오셔야지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말해서 푸르 놈이 가서 내가 신방 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 집사님 얘기하세요. 이 말할 자신이 없어. 장모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 말해야 돼. 이 말할 자신이 없어. 제가 지난날을 묵혀보면 분명히 이분이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축복을 빌고 와.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뒤로 쫙꽉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니 아이고가 아니잖아요. 진짜 이거는. 아니 진짜 이게 제... 어느 날 제가 그런 신방을 드리고 나오는데 내뒤통사가 뜨끈뜨끈 하면서하늘 보기가 민망해졌어요. 사실은. 창목사야 내가 그 집에 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야. 분명 저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목회자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 얼마 전에 얼마 전나야한주 전에 우리 교회 뭐다 요새 어렵잖아요. 교회가 다 어려워요. 어렵고 다 어려운데 아, 코로나 때문에 성도 안 나와서 어렵고, 재중질에 어렵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5천불을 다른 데다 선교하겠다고 현철로 선교할 돈을 주일할 는 재장부인데 우리 교회에다 준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거 5천원 보낸다는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아, 이게 무슨 얘기여.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이게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다 뒀다가 나중에 좀 좋아질 때보냈지 이건 무슨 얘기야 못 보낸다고 이게 지금 어떤 아못 보내 실질적이한주 전에 있었던 얘기 그래서 못 보낸다고 소리소리 질렀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저 사람이 당신 소리지르지 말고 기도나 좀 해보시지. <웃음> 그래서 주일날 성도 다 가고 오천 불은 공중에 떴어. <웃음> 아우 저기 보내려니까 이게 어떤 돈인데? 아우 주여 못 보내. <웃음> 근데 또 이거 성경을고그 사람이 그렇게 걸 보내라 고하니까아개놈 그러니까, 거야. 그래서 제가 제 교회 세미나실에 혼자 가서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찬양을 막 불렀어요. 불렀더니 하나님이 눈물을 주는 거야. 불렀더니 하나님이 이 도둑놈아 그러는 거야. <웃음> 너는 너만 생각하느냐? 내 입장이잖아. 아버지는 어딘가 보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입술을 주를 위한 데 와서 내 교회 지금 이것도 내 교회 주님의 교회지 무슨 내 교회야. 응? 하나님이 거기서 저에게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면서 내가 다 거기도 필요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나의 일을 막는게 교회 빚이 많잖아요. 알잖아, 사모님,데 그러니까지 고마워, 사모님 이해해줘서 지금 응.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교회를 예 응? 그게 문제요. 내가 아무리 들러라도 이건 합당해. 지금 교회가 비지 말해래서 말해 이런데 이걸까? 이게 어떤 돈인데 5천 불이 어떤 돈인데? 하나님의 저를 질타하는 거야. 내가 누구냐? 너를 아는 만군의 여호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너의 신평가 어려운 거 몰라서 그러겠느냐? 회의하고 전화 들고서 우리 집사 여보 빨리 5천불 보낸다고 연락을 하고 우리 권사한 전해서 고맙다고 전화가 그래. 시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시가. <웃음> 할 때는 5천불이 괴로웠는데 깨닫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보니까내 마음에 화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아, 네. 사랑이는기야비 누구나 다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진짜 주를 위하십니까? 주를 위한다면 반드시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힘들거도주님을 위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합당하고 아무리 논리정연해도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저어도 믿음의 사람 양심에는 괴롭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주님을 위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갔다면 발에 가시가 찔린달지라도 찬성을 부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한 나를 채운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을, 값진 것을 가졌다 할지, 왠지 모르게 내 마음 한쪽에 쓸쓸하고 허절할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오늘 이삭이 다른 말 하질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야!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애석은 누구를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나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워 자기 장자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하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오늘 저와 사랑하게 한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했지만 한 번도 돌아보시면서 참으로 진짜 주님을 위했느냐. <목소리> 주님을 위한 마음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 마음에 시험은 없었을 것이다. 주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한 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갖다 놨으니까 시험이 찾아온 거지 아니 주일날 예배당 와서 왜 시험 들어요? 주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왜 시험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에서 있었던 일에요 어떤 집사님이 설교 끝났더니 목사님 왜요?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셨어요? 응, 기도 안찬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그럼 집사님 들으라고 하지 내가 마귀 새끼 들으라고 해? 아니 설교를 여러 분 들으라고 하지 내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마음에 안 맞았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맞추는 거잖아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려면 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사에 설교 눈 감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보게 그러진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은 할 얘기 다 해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아무리 교회 물질을 많이 헌금해도 권사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기서 그 간증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권사님이 물질이 좀 많아서 헌금을 이렇게 하시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험이 차려왔더니 주변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시작하셔서 교회 나오게 하셔야죠. 그래요. 그 다음에 말이, 그래도 우리 교회 거의 많은 부분 헌금, 헌금을, 예? 이렇게 물질을 봉사하는데, 그건 안 나오면 어떡하세요? 이건 자, 우리, 정말 사실적인 문제야. 교회가 공기로 움직여줍니까? 아니요. 교회가 뭐로 움직여줘요? 이거요? 아니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여. 저는 우리 장노님과 그 당시 권사하고 혼냈어요 장노님, 돈 때문에 신방 가란 말입니까? 나안 갑니다. 권사님, 돈 때문에 신방 가란 말입니까? 여기 있는 장목에를 어떻게 보고 콕? 아니, 영혼 때려면 모르지만, 물질 때는 못 갑니다. 그래서 물론 그 권사님이 7주 만에 스스로 나오시긴 나오셨어. 7주 만에 나오셔서 제가 그 권사님을 꼭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나를 이겼다고 그런 줄 알았나 봐. <웃음> 응. 그래서 아니 권사님 마귀를 이기셨다고. 어? 마귀를 이기셨다고. 아니 헌금을 했으면 헌금을 했으면 저한테 10만불을 줬습니까? 저한테 5만불을 줬습니까? 응? 그거 그러면 그 저는 아까 하나님 보고 달라고 그러세요. 저그 말을 했어요. 만약에 권상 저에게 10만불을 줬다면 저 얻고 다닙니다. 그러나 저한테 하나님 앞에 받쳤다며요 제가 이렇게 한 말이 잘한지 안한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깨닫고 돌아서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사랑한 기한 믿음의 식구들은 누가 뭐래도 누구를 위할 거냐 믿습니까? 내가 걸어간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모든 무슨,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될 일이 없죠 왜 주님을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봉사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시험될 일이 없잖아요 내가 헌금을 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전부 다 주님을 위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재밌는 것을 하나 찾았어요 말씀 그대로 지금 이삭과 에서와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리브가의 백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중에 있는 것을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눴어요. 애서가 아니고 야곱을 복중에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나 애서는 억울해.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이 앞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은 이미 그 복중에 어머니 배 속에 나와서 어떻게 신앙으로 성장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저 에서는 장자 직분을 귀하게 안 여길 놈이야 야곱은 둘째로났지만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놈 이게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미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에서와 야곱의 길을 주님은 봤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에서가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지금 여기서는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야곱은 못 들었지. 이삭과 아버지와 에서 둘이 하는 얘기니까 지금 야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 힘들거려도 믿음을 지키면 보이지 않는 곳에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돕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엄마야. 리부가가 자기 남편하고 아들하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리보가가 뭐 야곱을 불리 뭐 야야야야 아버지가 이랬더 빨리 너 염소 잡고 뭐 해가지고서 가만히 성경 속에 보니까 여기 13절 13절 다 성경 갖고 계시지? 네, 성경 13절 다 읽어보세요. 시, 시작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이거 합당치 않은 줄 알았던 말 그러니까 혹시 이게 저주가 된다면 너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니까 야곱과 갈라교의 성도들하고 관계 속에서 보니까 그 바울이 몸이 많이 불편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온갖 질병으로 목사가 건강해야 되는데 목사가 늘 골골골골거려. 그러면 이렇게 말해. 아예 목사가 기도 안 해가지고 늘 골골거려. 아니 기도해도 골골거려요. 태어나기를 골골거리 태어났어. 응? 어? 그니까, 야곱이, 아니, 바울이, 나로 인하여 너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의종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없신 여기지도? 아니하고, 병들었다가 모자란다고 갖다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해줬고, 나를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하는 듯이 영접해줬고, 너들은 나를 위해서 뭐라도 빼줄 마음으로? 아이고 아시긴 잘하시네. 누군이라도 빼어줄 그 정도로 충성했는데 고담절이 그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와 내가 무엇이 되었도다? 왼수가 되었도다. 왼수가 됐었대 그런데 그 구절이 뭐냐면 내가 참으로 옳은 말을 함으로 왼수가 됐대.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야. 음, 괴로운 거야. 제가 왜이 말씀 되면 야곱은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을 얻다가 뭐 했어요? 두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난 이 현실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어딘가 나를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4절, 14절 시작. 그,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메가 그의 아버지 즐기는 별명 잠깐만. 누가 만들었어요? 야구부를 아무것도 아니, 이 자식은. 하나님이 다 붙여. 저는 여기서, 아,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붙여서 복을 주는구나.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복받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하물며 어머니는 애서는 자기 있을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은 네? 리부가가 야곱에게 마음 쓰게 한 것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서 판단하고 사람이 낙담할 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낙담하기 전에 믿음을 지키세요. 믿습니까? 신앙의 사람은 어렵다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딘가 나를 돕고 이 일을 도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어딘가 갖다 놨는데 그 사람은 전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염소지게 끓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5절에서 15절 시작. 리브가가 아예 어머니가 작정을 해서 그나도 옷까지 훔쳐왔어요 응?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누가 등장했냐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해버린 거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어선가 도움의 성기을 갖다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거야 하나님의 역사지 진짜 우리가 할수 없는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이 야곱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 야곱이 한게 아니야. 야곱은 애경초에 축복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이삭이 이사기,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오라 그랬잖아요. 자. 애서가 짐승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별미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지금 문제는 애서는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러지만 문제는 야곱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해준 이 별미 가지고 가면 아버지에게 뭐 난다? 들통난다. 내가 해서가 아니니까. 근데 애서는 털이 북실북실한데 나는 지금 맨질맨진 사람인데 아버지가 손으로 붙잡으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한지 16절 봐요. 16절 시작 그러니까 아예 털까지 가죽을 벗겨서 이걸 털을 다 만들어 그러니까 돕는 자는 빈틈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협조하는 자는 빈틈도 없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과정 안에 딱 기억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단 내가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지요 그렇잖아. 내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보니까 불안하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가 도와준다고 믿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누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도와준다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리버가를 통해서 야곱이 꾸미고 가잖아요 근데 봐요 야곱은 죽었다 깨나도 애서가 아니고 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미를 가지고 간다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야곱은 죄송합니다 아마 자기 형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자기 형은 좀들을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격상 맞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맨질맨질다 털이 또 싫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싫은데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해? 나는 싫은데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해? 중요한 거 그거예요. 나는 싫어도 아버지가 좋아하면 바꿔지는 게 기적이야. 그런데 끝까지 예수 믿기 전에 고집 아직도 가지고 계시잖아. 태생이라나? 천생이라나? 붙이긴 찰로 붙여. 그러니까 이세상거잘 흥미롭게 나가다가 막판에 가서 본색 드러나는 거예요. 안 바꿔줬어요. 바꿔준다. 안 바꿔준 거야. 지금 야곱이 아무리 별미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바꿔지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듯이 내가 1번 아버지를 위할 수 있어. 2번 별미를 만들어 갖다 줄수 있어. 근데 3번 바꿔지는 않았어. 너축복은 no, 멀어지는 거야 나는 싫지만. 아버지가 헌신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게 그게 아버지를 위한 거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사랑 귀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수없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사람이, 생각이, 생각이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첫 번째 말이 바뀌어. 왜? 잠깐만 생각하면 그렇잖아.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 뭘말 부정적인 말만해 그래서도 늘안 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나는 그래사예비당외왜인닐지 모르겠어. 아 물론 정국 하셔야지. 근데 성경은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인게눈치 못하니. 그러니 어디로 들었어요? 응? 생각에에서의 야곱의 아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생각으로 바꿔줘야 돼. 내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애설 좋아하면 야곱은 싫지만 아버지가 좋아져 바꿔준 것 같이 나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맛없는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 만나서 맛있는포도주 같이 바꿔준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지는 것들 오늘 교회에서 바꿔진 모습으로 헌신하십니까? 아니 아직도 내 속에 옛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십니까? 이게 바꿔진 하고 참는 건또 다른 문제야. 바꿔진 건 바꿔진 건 참는 거는 어느 때인가 그것이 나와 안 나와? 결국 터져. 그럼 이래 터들게 터졌다고 이래 지들끼리. 응? 바뀐 건터들게 바뀐 건 새로운 게된 거요. 보라 이 정도 지나갔으니 뭐요? 아이고 성경박사요 응? 근데 제가 볼때 어디만 새로 오느냐 주댕이만 말은 천성수여 한번셔 돌리면서 내가 했잖아 믿음으로 응. 봐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 말이 자꾸 바뀌어. 말이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 이게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면 말이 바뀌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에 실천하려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나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야. 근데 믿음에서 주일날 놀러 가야지. 그거 놀러 가는 거야. 그게 자꾸만 행동으로 바뀌는 거야. 행동으로 자꾸 바뀌어 살려면 뭐가 또 바뀔까요? 그냥 이제 어차피 우리가 제가 다할 거지만 그래도 한 번씩 물어봐야 돼. 혹시 또 알러지도 모르니까. 행동이 바뀌면 그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내 몸에 습관이 되는 거야. 부정적인 습관이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모습이 하나님 깃발으로 바뀌었잖아요. 믿습니까? 습관이 바뀌다 보면 또 뭐가 바뀔까? 이제는 그게 생활화가 돼. 옛날에 한번 바꾸는 게 힘들었는데 그게 생활화가 됐어. 그러니까 늘그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 생활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 이제는 신앙 간 인생 간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저는 살아한게아 믿음의 식구들 아직도 저도 바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바뀔 부분이 있을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축복을 보류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더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야 더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런지 목회자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내이 모습이 하나님 시이어떨런지늘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여기 성경 말씀해 보면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2 3시작 그의 손이 형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음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바뀌었으니까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예배당 나오는데 예배당 열심히 나오는데 어떤 사람 보면 그게 안 바뀌어. 그 습관이 안 바뀌어 늘그 사람은 다툼거리야 그 사람이 다툼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학평거리로 돼야지 바뀌어야지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할 거 아닙니까? 우리 2022년 한 해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버지 나를 유의하고 네가 받고만 친다면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사랑이 겸비되며 건속들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아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